대한민국 한류의 자존심 BTS가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드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시상 부문은 총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레코드 오브 더이어 앨범 오브 더이어송 오브 더이어 베스트 뉴 아티스트까지 총 4개의 부문의 상을 제너럴 필드 즉 본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 제너럴 필드 다음의 레벨이 힙합 장르 필드라고 합니다 조금 아쉽네 사실 이 그래미 어워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흑인 가수들은 이 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지만 이 상을 13번이나 수상하기도 했고 그래미 상을 무려 21개나 받은 카네 웨스트를 생각하면 어? 흑인 가수들도 많이 받았네? 라고 생각할 야! 수 있지만 흑인 가수들의 대표 장르인 힙합이 흥행했던 2015년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앨범에서 유력한 수상자였던 비욘세를 대신해 백이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캔드릭 라마의 수상불발 2017년 또다시 비욘세의 수상불발 등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자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점이 BTS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후보에 등 것만 해도 대단한데 국뽕 좀 빨아봐야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BTS가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과연 BTS만의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다른 후보 곡들은 협업곡이라는 것과는 달리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단일그룹곡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특히 음악성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래미 어워드의 특성상 BTS만의 큰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과 다른 BTS의 대중성인데요 특히나 올해는 BTS가 주류 팝 시장에서 한층 강력한 성과를 냈다는 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고 또한 미국의 주요 시상식과 음악 축제 등 출연진 가운데 BTS를 가장 앞세워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열린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까지 마지막 피날레에 배치되는 등 이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BTS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Upgrade complete. 이러한 BTS의 대중성은 음... 충분히 심사위원들에게 음악성으로도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진 미국의 인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래미 어워드는 우수적인 no. 성향이 강한 시상식인데요. 영화계에서 최고의 보수 성향을 지녔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의 쾌거를 이뤘던 최근의 전례를 보면 BTS에게 긍정적인 기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3대 시상식 중 유일하게 BTS가 들어올리지 못한 그래미 어워드 BTS 또한 지속적으로 그래미에 대한 꿈을 언급해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꼭 BTS가 수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